오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하 으아, 으아, 으이 으아, 으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컵콩입니다자 오늘은요 규민의 칼날 신작 게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PVP 게임이고요 대전 게임인데 제가 알아본 뒤에 봉블럭스와 함께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죠 짜자잔 탄지로의 기술입니다 자 1번 기술은요 열애열애열애열애열애자 오른쪽 버튼은 오와자 2번 웅웅 어? 어? 우와우와 우와 보셨나요 여러분? 자 3번 눈에 띄는 물결. 와. 와. 자 다음 기술은 폭포 분지. 우 괜찮아? 괜찮아? 와봉불로스가 당황했어요 미안 미안. 자 마지막 5번 기술 간다. 이야. 쵸 오에는 흰색 팔판으로 올라가 볼게요. 흰색 팔판 올라가면 바로 이노스케죠, 멧돼지. 자, 뭐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어, 화려하네요. 자, 2번. 보요 우. 엄청납니다. 자 3번. 환하게 연주. 이야! 4번은 정광탄. 자, 이러면 상대방 눈이 멀어요. 2초간 눈이 안 보입니다. 오번 왠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리콤보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로스케 기술까지 보셨고요 자 여러분 제니치와 랭고쿠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키무치지 부전에 부하죠 야하바 1번 화살 사들리는요 화살을 쏜 다음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날아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시야 오른쪽 그렇지요 보셨지요 화살 스키 가보겠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빨리 이동할 수 있고요 3번은요 자달려와봐 봉블락스 시야 그렇죠 살려오는 어떤 유닛이든 밖으로 튕겨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화살 폭발 간다! 오! 온몸에 화살이 막혔어요! 아 보셨나요? 어마무시한 기술인데요 자 다음은 녹색 발판와 어마무시하지요 자이번 기술은요 낫을 표창처럼 던지는 기술입니다 얍 가자 자. 자 3번 광란의 낫! 와 정말 오마무시한 기술이네요 자사번은요 근접타격을 한후사번 보셨나요? 원형 슬래시 자 다음 기술! 피해분노! 갓다 호호호! 파워 엄청 셉니다! 자 다음 발판 이 핑크색 발판을 밟으면 아! 무한열차의 아카자 캐릭터의 기술을 갖고 왔습니다 바람의 유형! 바람유형 간다! 어, 어. 자이번무질어저 <목소리> <목소리> 3번 소멸유형! 오 뭐야? 오 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자 여러분 이게 수치가 말해도 엄청난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 4번 비명 야 임마!!! 네 <웃음> 옆에서 비명 소리 지는 건가요? 이건 제가 막고 있을 때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자후 기술입니다 자 저를 때려보세요 비명 아! 보셨죠 여러분? 아! 하고 바로 쓰러뜨리는 자 다음은 여러분 기다리셨던 랭고크 기술입니다 랭고크 아시죠 랭고크 아... 2번 갑니다! 오. 순간이동으로 바로 뒤에서 칼을 찌르는 정말 멋진 기술입니다 자 3번 기술 갑니다 불타는 태양! 샤워. 오 여러분! 누르고 있었더니 와 몸을 띄운 다음에 칼로 내리 찍었어요 자 4번 기술은요 자내피가반 밖에 안 남았을 때자 갑니다 이야 우와 일격 필살입니다 보셨나요 봉골럭스가모디로 어, 나고 있습니다 면의 봉골럭스자 5번 기술은요 맞고 있는 도중 상대를 밀칠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습니다 자, 날쳐봐 봐. 1대 5번. 그렇지요. 한 바퀴 돌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 자, 이번에는 제니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같은 속도. 간다. 호호호호호호. 오! 와, 이번 기술. 제타 3번 기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하늘로 치솟는 그런 기술입니다. 멋있어왔죠 보세요, 여러분. 오호호호. 자 못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하늘로 올려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파! 자 4번 보이죠 보이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 왼쪽 마우스를 논다 보이시죠 역시 이 기술도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기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쓰는 기술입니다 자 때려보세요 이럴 때 그렇죠 보셨나요 여러분 상대방 온몸에 감전을 주는 아 그런 기술이네요 멋지네요 아 제리치 기술 너무 대단합니다 신나는데요 이 기술 자 그럼 지금부터 봉블럭스와 함께 제가 대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나와라 자 여러분 F를 꾹 누르면요 방어 기술도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때려봐. 데미지 일도 안 달죠? 너도 해봐봐. 자, 요 기본 기술 니단요 지금 부터 대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질 때까지다. 시작. 시야! 와, 와, 와! 어내 기술 페하다리 어디갔어 어디 갔어 아이고 어. 야너대리겠어그다아 끝나시면 해 진짜 어이 아이고 아, 이럴 때 여러분 내일 꼭야야 아. 가만히 겠다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떠냐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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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고수가 있다면 저한테 팁좀 알려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쿠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